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외과에서 소아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교수 한석주입니다. 오늘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아당관낭종 수술 방법으로 어, 복강경 수술을 할지 로봇수술을 할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2017년 12월 2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올, 어, 발표된 대한외과학계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의 그 슬라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소아당관낭종 수술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아 당간 낭종이든 성인 당간 낭종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어 개복을 해서 당간 낭종을 수술하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어 수술을 진행하든지 모든 수술에서 당간 낭종 음, 절제하는 수술에서는 지켜야 되는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최대한 당간낭종의 병든 부분을 모두 절제, 절제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든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에서 어, 협착 또는 누출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론상 그 남아있는 병든 부분에서 어, 종양이,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든 부분은 최대한 절, 모두 절제해 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 당강낭종을 절제해 내게 되면은 결국은 담집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어, 배행로가 확, 음, 없어지기 때문에 음, 당강낭종 절제 후에는 그 배행로, 배행로를 소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그 배행로는 최대한 생리적인 구조물이 돼야 되고 어~ 새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아니면 역류로 인한 담듬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백로를 어~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당간낭종 환자한테서는 어~ 단백질 막개라든지 담즙이 찌꺼기가 돼가지고 슬러지 형태로 어~ 당간낭종 안에 남아 있고 특히 췌장 부위의 어, 담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제거해야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 이것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췌장염이라든지 다른, 음, 나중에 음,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 그 슬러치가 돌, 돌로 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슬러치 같은 것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당간낭종에서그 병든 부분은 모두 절제하는 데 있어서, 최장관하고 서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최장관을 절제하는 동안에 손상을 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관의 안전한 보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소 침수 수술 자체가 많은 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소 침수 수술을 어, 여러 의사와 기관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경쟁이 심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일부 우려스러운 일은 최소 침수 수술 자체가 수술의 목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수술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수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선배들 또는 스승이 개복 수술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얻은 그정립된 원칙을 최소 침습 수술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 자체를 하기 위해서 대복수술에서 이미 정립된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 당간낭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어, 당간낭종의 최소침습 수술로서 복강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한 10년 넘었고요제 음, 기억에는 2명 또는 3명의 복강경 수술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어, 복강경 수술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 개복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당간낭종을 어, 수술을 대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고요. 어, 그 경험상 10시간이 넘는 굉장히 긴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저녁이 아니고 한밤중에 집에 퇴근할 수가 있었고요. 어, 복강경 수술 기구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수술이 시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 세밀한 어, 문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제 기술이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복강경 수술 기구로는 제 원하는 대로 수술이 시행될 수기가 불가능하다 했고요. 어, 특히 어, 당간낭종은 어, 다 절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체장에 파묻힌 부분은 복강경 수술로서는 절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 수술 종료 후에 수술이 잘 됐다 하는 그런 어, 외과의사의 그 필링이 있는데 어,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불안감이 어, 오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한테 어, 상당한 죄책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당시 결론을 낸 것이 더이상 복강경을 이용한 당간낭종수술은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 어,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복강경수술을 포기하고 개복수술을 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과 의사들은 복강경 수술을 학회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그 장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 사람들의 기술이 나보다 좋은가?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음, 할 수가 있지? 나는 못하는데. 이런 의문점이,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로, 음, 개복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회 나가서, 어, 다른 복강경 수술을 하는 분들의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관찰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복강경 수술하는 분들도 똑같이 어, 그 겪는 일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복강경 수술로 당간낭종을 수술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분들이 수술하는 거를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한 학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일부 어, 자신이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보이지 않고 편집된 비디오가 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한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본 어, 강의에서 어는 유튜브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다른 외과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복강경 당간낭종 수술에 대한 비디오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비디오들을 다 관찰을 했지만 제가 첫 번째 복강경 수술을 할때 겪었던 일을 다른 분들도 겪고 있으면서 일부 절제 부분 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수술을 끝내고. 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료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 제가 학회에서 음, 지적을 하고 어, 하였지만 은그 현상은 계속됐고 지금도 어, 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음, 생각이 듭니다. 어, 상당히 덜리케이트한 문제라서 이거를 어, 음, 저 혼자 어,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어, 저희 의사사회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 받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어, 복강경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표적인 어, 소화단관낭종 수술의 복강경 수술의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 비디오는 어, 아마 인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이 자신이 그래도 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비디오를 지금 올려놨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그 수술 때에서 찍은 수술적 담도 조영술입니다. 제시된, 유튜브에서 제시된 환자의 그 사진이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는 화살표가 두개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 촬영 결과로 제가 판단하는 절제해야 될두 개의 면인데, 어, 위쪽면은 일부가 그 구조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웃불음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빨간 화살표 둘 사이에 있는 늘어난 담도, 하얗게 보이는 그 담도를 모두 절제해야 되는 그런 어, 환자로 판단했습니다. 어, 지금 아래쪽을 지금, 음, 스테플러라는 기계로 잘라냈습니다. 최장 어, 쪽에 파묻혀 있는 담도는 전혀 절제를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남겨놓고서는 아래쪽을 어, 당간낭종의 아래쪽을 지금 끊어서 어, 잘라내고 기계를 물었습니다. 앞에서 본 동영상에서 어, 스테프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잘라낸 어, 당간낭종의 절제면은 초록색 부분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쯤 됩니다. 음 원래는 그 초록색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빨간 화살표 부분까지 내려가서 잘라내야 되는데 어 많은 부분을 남겨 놓고서는 잘린 결과 결과 잘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The common hepatic duct opening is nicely seen. 참 어이없는 결과죠. 어, 위쪽 부분도 상당 부분 남겨놓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음,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인도에서 시행된 이 수술은 공식적으로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원래 어, 구조상 잘라야될그 빨간 선선 선 밑에 쪽으로 위쪽은 밑에 쪽 초록색 선 쯤에서 잘린 걸로 판단되고요 아래쪽은 어, 또 초록색 선 위로 어, 잘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상당 부분 남겼고 어, 위쪽 빨간 선으로 자르면은요. 그쪽에 담도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복관경 수술기계로 저담도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낼 수는 있는데 복관경으로 저 빨간선까지 연결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록색 선으로 후퇴를 해서 조직을 남기더라도 초록색 선으로 후퇴를 해서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위쪽은 초록색 선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직경을 넓은 부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른것 같고요. 아래쪽 초록색 선으로 후퇴한 이유는 췌장 어, 쪽에 에, 파묻혀 있는 당간낭종은 염증이라든지 췌장 자체하고 분리가 복강경 수술로는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게 해서 잘라낸 거죠. 저렇게 수술하면은 사실 수술 뭐두세 시간이면은 두 시간, 세 시간이면은 끝낼 수 있습니다. 음, 동료지만은 음, 원칙을 벗어난 복강경을 위한 수술을. 이 시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물론 어, 단간낭종의 증세는 저, 저렇게 저 잘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조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남아있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남아있는 조직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체장 쪽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위쪽에 연결한 부분에 병들어 있는 조직과 어, 어 장을 연결을 해서 담도를 확보를 하는 경우에 그쪽에 병들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축이 와 가지고서는 좁아지는 현상으로 있어서 담도염이 발생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어 수년 후 또는 수십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담도를 남겼든 음, 어쨌든 당간낭종을 음, 잘라내고 나서 이제 그담집이 흘러내려갈 길을 소장을 올려가지고서는 그대로 아, 음, 어, 어, 어,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복강경 어, 수술로 하니까 이세한 접합이라고 못하고 저런 식으로. 거친 그런 아, 고그 아스모시스는 와이터. 어, 환자는 아마 수술하고 증세는 사라졌고요. 아,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 뭔 일이 생길지 어, 런티를할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다른 어, 외과 의사의 어, 당간낭종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인도 것이 어, 들어와 있네요. 어, 유튜브에서 제시된, 어, 환자의 그 구조입니다. 어, 이 환자는, 어, 간내 담도 오른쪽 왼쪽이 다 늘어나 있어서, 잘란, 제가 잘라낸다면은, 저 위쪽 화살표 있는 빨간 선으로 잘라서, 어, 담도를 양쪽으로 두 개를 확보를 하는 수술을 하겠고요. 밑에 화살표 보시면은, 저것이 이제 그체단간에 파묻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 부분까지 잘라내고 밑에 체간을 어, 보존하고, 어, 하는 그런 그 절제선을 어 채택을 하겠습니다. 개복 수술을 한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어, 수술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Using scissors, the cyst is divided about one centimeter below the junction 거. of the right and the left hepatic duct. No energy is used for this purpose. The openings of the left duct and the branches of the right duct are seen clearly. 얘기하는데... 위쪽에 늘어난 부분을 그냥 남겨 놓고 그러고서 지금 당간당중 한 중간쯤에서 덜렁 잘라버리고 본인이 고백을 하네요 이렇게 잘랐다고 저렇게 수술하면 안되죠 해당 동영상에 입각해서 어 제가 원래 어 산정한 절제선 빨간선 하고 동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 절제된 면을 보면은 초록색 선이죠. 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 많은 부분의 당간당종을 남겨놓고 자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Similarly, at the right angle of the proposed anastomosis, the common bile duct and the jejunum are fixed. This facilitates a running posterior suture for hepatico-jejunosis. Since 데. the jejunum is now entered to the common hepatic duct, the anastomosis is started on the left, left side, 정도 정도 taking full 정도 thickness 정도 bites, 예 끝났군요 자또 다른 어, 외과 의사의 어, 복강경 당관낭종 수술 동영상을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동영상에서 음, 얻은 어, MRCP 어, 소견입니다 어, 담도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사진에 근거해서 제가 절제선을 선택을 하면은 좌측은 아래쪽 그 절제선이 되겠고요 우측은 담도의 우, 위쪽 상부쪽의 절제선이 되겠습니다 어, 복강경을 수술하든 개복을 하든 로봇으로 하든 이 절제선이 어, 이 환자에 있어서 최대한 당간낭종의 병등 조직을 어, 다른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릴 수 있는 그런 어, 절, 가상의 절제선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가 아래쪽이 되겠고요. 지금 그 밑에가 췌장인데 그 췌장 쪽에 파묻혀 있는 거는 그냥 남기고 췌장 위쪽에서 그냥 덜렁 스테플러로 잡아버렸습니다. 자, 어, 위쪽 단도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 저기를 어딜 자르는가 봅시다. 자, 자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제시한 어, 그, 이 동영상 전에 제시한 그 절, 절제선하고 일치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많이 남기고, 위쪽은 제대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 동영상에서 본 실제 절제선하고 제가 절하면은 어, 잘려 절제선을 비교해 보면 좌측은 아래쪽 절제선인데요, 빨간 어, 제가 설정한 절제선보다 상당히 위 위에서 초록색 그 선에서 잘려진 것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어, 제가 설정한 절제선하고 실제 동영상에서 잘린 절제선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 이 수술 집도위도 어, 체장에 파묻혀 있는 당간낭종의 병든 부분은 어, 자르지 않고 수술을 끝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개복을 하고 나서 당간낭종을 개복을 했을 때다 절제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곳에서 어, 암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원칙은 최대한 절제해 내라 이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제 보고가 됐었죠. 근데 최근 2017년에 어, 일본에서 나온 저널이로 기억하는데, 서저리 투데이에 당간낭종 수술 후에 그 남아, 남겨져 있는 특히 췌장 부위에 남겨져 있는 당간낭종 부분에서 암이 생기는 것을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당간낭정 어, 절제 후에 남아있는 최장에 파묻혀 있는 남겨둔 조직에서 암이 생긴 그 보고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서는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논문인데 s 저리 투데이 2017년 47권 660에서 667페이지까지 실렸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 은 이게 이제 환자에서 어, 역행 어, 내시경 담도 채장 체관 돌출 용수를 시행한 거고요. 암 덩어리가 음, 보이고 있고 늘어 남아 있는 어, 담도가 췌장 어, 안에 파묻혀 있는 담도가 보이고 있고요. 위쪽에 어, 금속성 물질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부분에서 수술이 그 당간 당격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그쪽 부분에서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잡은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 좌측의 그 엑스레이 그 사진을 도식화해서 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모양을 그린 걸로, 어, 지금 오른쪽 B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당간낭종 남아있는 체장에 파묻혀서 남겨놓은, 전에 수술할 때 잘라내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체장관입니다. 어, 결국 외과 의사들은 이 체장관에 너무 근접하면 체장관을 다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췌장관에 어, 파묻혀 있는 당간낭종을 어, 개복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남겨서 수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환자는 이, 어, 수술하고 당간낭종의 증세는 사라졌지만 저 부분에 어, 종양이 생겨서 오른쪽에 보면 투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투머라고 써 있는 부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에 둥그렇게 보이는 부분. 좌측 엑스레이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이제. 검은색 어, 그림자로 보이는 그 부분이 조, 종양세포가 자라서 덩어리를 형성해서 악성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모두 생략을 하고 어, 이렇게 당간낭종이 완전절제되지 않은 경우에 어, 암이 발생하면 그 예후가 뭐 굉장히 나쁘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어,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인데 어, 이 논문에서 분석해본 결과 어, 당간낭종 절제가 어, 되지 않은 당간낭종의 그 부분에서 생긴 암일 경우에는 평균 어, 18개월 때그 검정선 보시면은 18개월에 그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8개월 내에 모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초라하기 때문에 빈도가 우리가 정확히 얼마가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은 어, 남기지 않고 어, 다 절제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일부 한, 일부 외과 의사는 복강경 수술로 당간 낭종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어, 소장을 이용한 그 강간 공장 문합술을 어, 시행하는 것이 어려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좀 쉽게하기 위해서 이를 그 시, 소장을 이용하지 않고 십이장을 이용해서 강 <웃음> 담도의 그 십장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어, 보고를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어, 많은 의사, 어, 외과 의사들이 어, 복강경으로당간낭종을 절제하고 나서 담도를 복원시킬 때 소장을 이용하지 않고 12장을 이용하는 헤파티코두어데노스토미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어, 당간낭종의복강경 수술을 전파한 의사가 어, 소장을 이용한 어, 담도의 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12장을 이용하면 쉽다 하고서 이렇게 발표하고 자기 성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어, 과거에 개복을 해서 수술할 때도 맨 처음에 소장을 이용하지 않고 어, 12장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담도를 복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12장을 이용했을 때는 음식물이 바로 그담도로 들어가서 그 음식물이 가득 차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아 12장을 이용하는 수술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과거 우리 선배들 외과 의사들이 깨닫고 소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복강경을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12장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논문이 이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해 주면은, 2013년도에, 어, 전어로브 페디아트릭 서저리에 48권 2236권 2336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발표된 논문입니다. 헤파티코두오데노스토미, 그러니까 12장을 이용해서 담도를 복원하는 수술하고 헤파티코제주노스토미 소장을 이용해서 보고, 음, 복원하는 수술하고 두 개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그동안 보고된 어 12장을 이용한 경우, 소장을 이용한 경우, 그두 그룹이 보고된 논문들을 모아서 음 종합해 가지고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어 리엠 베트남 소외과삽입니다이 사람이 그복강경 수술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어, 복강경 수술이 당간당 중에 어, 적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분이 초기에는 어, 소장을 이용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어, 후기에 가서는 이제 십이장을 이용한 수술을 했고 그러고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일부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현재 리엠의 그후 뭐야 제자가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음, 음, 차지하고 환자로 보고 있는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리엠이 2012년도. 예, 발표한 거에서 HD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 12장을 이용한 거고요 어, HJ는 이제 그 소장을 이용한 건데 DM이 많은 수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이용한 어, 보고는 238 케이스 그 다음에 HJ 어, 소장을 이용한 경우는 162 케이스를 보, 보고했는데 이 중에서 어, 12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어, 가장 문제가 되는게 3.8% 여덟 명에서 어, 리플럭스, 역류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가 좁아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수술한 경우가 1.3% 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머크로호하 발음하기 쉬, 힘든데요. 하여튼 그십이장을 어, 이용한 경우 53 케이스에서, 어, 리플럭스 그러니까 역류가 5.7% 발생했죠. 거기에 비해서 소장을 이용한 경우는 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2011년대 다른 사람 또39 케이스, 20 케이스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 리오퍼레이션, 다시 수술한 경우가, 어, 2.5% 하여튼 이래 가지고서는 문제가 보고가 많이 됐어요. 다음 이거는 일본에서 발표된 건데 2017년도에 발표된 거죠. 어, 자기네들 경험상 그 리엔이 주장한 것처럼 해파티코드오데노스템이 음, 12장을 이용한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12장의 내용물이 어, 위로 역류가 돼서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보고된, 2017년도에 보고된 걸 보면은,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12장으로 연결, 12장이 그, 담도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검은 것이 보이죠? 가운데 그, 검은 것이 이제 음식물 같은 거고, 어 이, 담즙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는 위,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왼쪽 사진은 동원소 촬영인데 동원소 촬영에서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에, 검은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 위, 위에 올라온 담즙입니다담즙이 간에서 내려와 가지고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라고 연결 했는데 소장으로 내려간 것보다 오히려 위로 올라온 그러니까 밥통이죠 밥통으로 올라온 게더 많죠 오른쪽 그래 음, 그림은 그 MRI 그림인데, 어, 오른쪽에 그 위장이 위가 보입니다. 그쪽으로 더 많이 담즙이 역류돼서 올라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논문에 따르면 자기네들이 25명의 환자에서 어, 12장을 이용해서 담도를 어, 복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8명이 추적 중소실됐고요 그시 됐다는 건 추적이 안 됐다는 얘기죠. 17명이 추적이 됐는데 17명을 검사, 검사해 보니까 DGR이 포지티브예요. DGR이 바로 12장, 도대놈 D, 음, 그다음에 게스트릭, 위, R, 리플럭스, 역류.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담집이 위로 역류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 3명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14명은 복통을 호소했죠. 이 복통으로 호소한 환자 중 아홉 명은 그 복통이 굉장히 심했고 다섯 명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거나 복통이 심하지 않은 여덟 명의 환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추적만 하고 있고 음 복통이 심한 환자 아홉 명은 두 명은 재수술을 했고요 일곱 명은 십이장으로 담도가 연결된 거를 소장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모두, 어, 25명 중에 9명을 결국은 재수술을 한 것입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슬, 어, 이 강의 초반부에서 복강경 수술 자체를 위한 수술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어, 제가 살펴본 바로는 광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수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하고 또 암도 생기고 그 암은 여우가 나쁘고 참그 걱정이 많은 되는 현상입니다. 어,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2017년도에 Pediatric Surger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33권에 실린 어, 리뷰 아티클입니다. 리뷰 아티클이라는 거는 음, 그 분야의 권위자가 어,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어, 논문화시켜서 신는 거죠. 그래서 리뷰 아티클이 이제 교과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크 스트링거, 제가 만나보지 못한 소외과인데, 뉴질랜드 소외과 의사로 되어 있고요 이미 리타이어,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저와 같은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어, 시니어 어, 소외과 의사로서 학회에, 어, 한마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본 논문을 쓴 거예요. 제목은, 당간낭종에서 복강경 수술하는 을 것이 큰빅 피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키홀, 그러니까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저도 이 사람의 제목에 동의하고 있고 이런 제목으로 <웃음> 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국제학회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강의를, 어, 강의를 초청받았을 때, 강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어, <웃음> 이번 논문의 요지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최근, 어, 많은 어, 학자들이, 어, 소아당간당장수술에 있어서 복강경수술을 어, 시행하고서는 그 결과가 어 개복수술하고 동일하거나 혹은 더 좋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결론은 엄밀히 말해서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추적한 거고 그것도 어 후향적인 그런 분석에 불과하고 어, 발표된 논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은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 수술에서 세워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 절제가 되지 않고 있다, 있고, 다 어, <웃음> 문압도 넓게, 음, 시큐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악성화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수술 부위가 좁아져서 협착경 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소화를 어, 담당하는 우리 소화외과사는 우리 수술의 목적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될 어, 그런 수술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라파라스컵은 아직 어, 수술방법의 하나일 뿐 아직 그 어, 장기간 추적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파라스컵으로 소아 당간 낭종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이분의 그 스트링거죠. 스트링거 박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강력 수술을 버리고 개복 수술을 쭉 해왔다가 로봇이라는 그런 수술기구가 어 저희 병원에 들어오고 로봇 수술을 어, 조금 음, 알게 되고 나서 복강경 수술 대신 로봇 수술을 어, 소화 당간낭종 절제할 때 적용 한번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서는 적용을 해왔고 초기에는 어, 아무도 소화에서 어, 로봇 수술 적용해서 수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가지고. 한 6.5kg 까지는 로봇 수술로서 개복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최소 침수 수술의 이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복보다는더 좋은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 로봇 수술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2살 10개월 된 여자고 91cm 키에다가 12.6kg을 한 환자입니다 배가 아팠고 열이 났고 토했고 설사를 3일 동안 해서 병원에 방문했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피검사에서 아밀라제가 668로 올라갔고 라이파제가 2688로 상승해서 췌장염이 있었고 총빌루빈 토탈 빌루빈이 0.4, 다이렉트 빌루빈이 0.2로, 감마지트는 37로 정상범죄안에 있었습니다. 어, 초음파를 응급실에서 시행을 했는데, 초음파에서 어, 당관낭종이 있음이 확인됐고, 어, 공통구가 존재를 했고, 공통구 안에 슬러지하고 돌같이 보이는 그런 음영이 관찰이 됐습니다. 동위원소 촬영을 한 결과 어, 늘어난 담도로 담집이 내려가지만은 그 담집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늘어난 담도를 볼 수가 있고 그 담도의 아래쪽 부분에 까맣게 동그랗게 떠 있는 음, 구조물체가 어, 보이는데 그것이 어, 돌로 생각되는 사실은 수술 들어가면 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 동그랗게 뭉친, 경단같이 뭉친 그런 어, 어, 물질인데 음, 보통 단백질 마개라고 불러요 어, 그것이 있는, 어, 단백질 마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MRI로 찍은 담도 조형술인데 지금 초록색 화살표가 부, 보이는 부분이 담도가 늘어났다가 조금 짤록해진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췌장, 최장, 췌장의 그 상부 어 마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초록색 그선 위쪽은 어, 최장 바뀌이고요그 밑에 쪽으로 있는 부분은 최장 안입니다. 그래서 그 최장 안쪽에도 상당량의 당간낭중이 존재하고 있음을알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다시 하얀 간이 보이는데 그것이 최관인데 그 바로 전까지 잘라야죠. 그래서 어, 제가 설정한 그 수술을 할때 잘라야 될 가상 어, 절단선입니다. 위쪽에 자를 선은 위쪽 화살표 고개에서 잘라야 된다고 제가 계획을 했고요. 어, 아래쪽 그간낭종 절단해야 될그 가상의 선은 아래쪽 화, 빨간 화살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빨, 빨, 아래쪽 빨간 화살표 밑에 어 체간이 보이죠. 그 체간을 보존하면서 최간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불펜 껍데기에 그 두께는 7mm입니다. 7mm. 어, 위쪽에 자르고 나면 그 소장을 연결해야 될 부분 파이프에 담도에 단간에 그 직경이 MRI에서 측정된 게 7mm예요. 7mm를 복관경 수술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좁아지지 않게 꼬매는 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 거의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그 외과 의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쯤 가는 그담도의 복관경 기구를 이용해서 소장을 연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시는 분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논문은 제가 2012년도에 초기에 당관 낭종을 로봇으로 수술하고서 소화해서 그러고서 그때 얻은 교훈과 힙을 기술한 그런 논문입니다. 2012년도 그걸 잠깐 소개를 하면서 로봇 수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가운데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취과 의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어, 환자의 머리 쪽에 로봇이 저렇게 팔을 세개 어, 뻗쳐가지고 환자 어, 복강에 그 로봇 팔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집도위는 왼쪽 위쪽에 따로 떨어져서 콘솔이라는 그런 모니터와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이 있는 기계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수술 집도위로 도와줄 간호사하고 다른 외과의사가 환자 옆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구멍을 로봇팔이 들어갈 구멍을 세개 뚫죠. 그 직경은 8mm, 8mm, 8mm 해가지고 세개 뚫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을 배꼽 위쪽으로 해서 12mm 구멍을 뚫고요. 또 오른 환자의 왼쪽 아래쪽으로 12mm 구멍을 하나 더 뚫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 보조의가 음, 필요할 때 어, 석션, 그러니까 어, 피나 액체로 빨아내고. 꺼질를 집어넣어 주고 어, 떼어낸 조직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어, 구멍은 모두 다섯 개가 어, 어, 형성되게 됩니다. 개복이나 로봇에 비해서 큰 덩치의 그 로봇을 환자의 그 체형에 맞게 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붙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 그렇지만 사실 실제 수술하는 시간은,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은 어 훨씬 짧죠. 그래서 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초기 성적인데 어 토탈 오퍼레이션 타임이 처음에는 14시간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줄어드는 거 수술이 진행됨에 따라 줄어들어서 14번째 환자에서는 6시간 반 걸린 걸알 수가 있고, 콘솔 타임이라는 건 제가 이제 실제로 로봇이 환자 몸에 도킹된 다음에 앉아서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인데 초기에는 12시간 걸렸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서는. 14번째 환자에서는 4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로봇 수술의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서 수년 지난 다음에 어 개복 수술하고 로봇 수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그 결과는 개복 수술과 로봇 수술이 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든지 그런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봇 수술은 이제 어, 최소침수 수술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비용 면에서는 로봇 수술 어, 개복 수술보다는 월등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로봇 수술의 그 모습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되는 복강경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로봇 수술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당간 낭종이 체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로봇팔이, 어, 조심스럽게, 어,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로봇팔의 그 조인트가 자유롭기 때문에, 저게 노랗게 보이는 것이 지금 체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이제 당간 낭종이 체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 저렇게 자유롭게 로봇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해보니까요. 개복했을 때보다 더 수술이 쉬워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팔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쉬워,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그 기계가 잡고 당기는 것이 체장 조직이에요. 체장 조직하고, 당간 나, 낭정의 그 조직하고를, 정기 소작하면서 지혈 하면서 완벽하게 분리해 낼 수가 있어요. 완벽하고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느정도 분리가 된 다음에 그 아까 있었던 프로테인마개가 다 빠졌는지 어,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관을 집어 넣는 겁니다. 어, 오른쪽 사진이 그 관을 통해서, 어,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이미 프로테인 마개는 빼냈어요. 빼내고 남아있는 그 프로테인, 다른 그 프로테인 마개가 프로테인 플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 조형수를 찍은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어, 수술 전에 MRI 소견인데, 가운데, 에드발룬처럼 까맣게 이렇게 떠있는 것이, 이제, 프로타임마개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것이 없어졌고, 당간낭두종은다 절제가 됐고, 체간, 체간 바로 위에서, 그, 어, 절제가 돼서 없어지고, 체간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그 환자에 대한 걱정이 없죠. 완벽하게 수술이 됐고, 체관도 잘 보존됐고, 프로테인마에도다 제거됐고, 당관낭 중에 남아있는 조직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제는 아래쪽은 다 처리가 됐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그 절제를 하고 나서 소장을 올려 가지고 그 소장을 어, 잘라낸 위쪽의 담도에 연결하는 겁니다. 어, 아까 복강경 수술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저게 7mm 되는 관인데 지금 연결하는게 저, 저 부분을 저, 어, 확대해 보려면 저렇게 확대하면서 지금 꽤 크게 보이지만 사실 7m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실은 6-0 바이 크릴이기 때문에 어, 아주 가는 실이죠. 그걸로 어, 세밀하게 그렇게 연결합니다. 한 번도 센 적이 없어요. 수술 연결한 부분이. 음, 연결하는 모습을 더 보여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로봇 팔의 관절이 제 관절, 손목의 관절하고 손가락의 관절하고 동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이죠.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 그리고 저 감각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어, 그렇지만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수, 어, 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손에 떨림 손에 떨림도 로봇팔이 다 어, 제거를 하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어, 기계의 떨림도 없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미세한 구조를 어, 연결을 할 때는 오히려 로봇팔이 그냥 눈으로 보고 어, 개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7mm 되는 관을 지금 소장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놓쳤군요 다시 잡고 시리관으로 놓쳐요 아래쪽이 소장이고요 저걸 복강경 기계로 할수 없어요 관절이 없기 때문에 저 미세하게 저렇게 꼽을 수 없죠. 한번 비, 어, 본 강의 앞에서 다른 외과 의사가 복강경으로 그 장을 연결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칠고, 어, 또저 어, 연결이 저렇게 가는 구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당간낭종에 늘어난 부분을 남겨놓고서는 그러고서 수술이 진행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는, 어, 어떻게 수술이 됐는지 모르죠. 그니까, 음, 어, 당간낭종이 절제 일가 됐으니까, 담집이 안 내려가거나, 췌장 쪽에 막힌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 아까 그 인도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놔뒀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이 굉장히 거칠고 원칙이 없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 아주 예쁘게 어, 문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뒷부분을 다 이제 어, 실록 꼬매가지고 뒤쪽을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앞부분을 연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더 쉽습니다. 저는 어술술 부위가 협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실로 계속해서 꼬매는게 아니라 어, 한땀한땀 한땀 저렇게 뜨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협착이 거의 개복을 하든 로봇을 하든 발생하지 가 않죠. 협착이 있으면은 어. 간 안에 돌이 생긴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복통이 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수술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협착이 오지 않게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소아인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뭐 40대 50대면 은 이제 남은 여명이 뭐 몇십 년, 10년, 20년 는더 되겠죠. 여기서 오래 사니까. 그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협착이 오거나 돌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인생 말기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어, 소아는 수십 년을 살죠. 뭐 일곱 살때 수술했으면 지금, 음, 평균 수명이 뭐 80세가 넘으니까요. 70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협착이 있으면은, 뭐, 한 10년, 20년? 짧게는 몇년 후에 돌이 생길 수가 있고, 담댐도 올수 있고요. 그래서, 소화에서는 좀, 남은 여명이 그, 마, 아주 긴 소화에서는 좀더 세심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당낭종에서 음,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로봇 수술의, 수술의 단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비싼데 어, 그래서 접근성이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좀더 아픔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한국산 로봇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음 배급 배급이 아니라 그 시장 마켓에 나왔기 때문에요. 어 제가 어 사랑니 하고 그쪽 이빨이 이제 빠졌죠. 꽤 오래됐어요. 미국 가 연수 갔을 때 이제 빠졌고 그래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두개해 놨습니다. 어,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위쪽 턱뼈가 얇아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얇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어, 골, 뼈도 이식을 해서 넣고, 그리고 저두 개를 박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어,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할인이 됐어요. 할인이 됐는데 그 비용이 천만 원이 넘어요. 할인이 됐는데도. 로봇 수술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두개 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되면은 앞으로 좀더 부담이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새는 많은 환자의 그 부모들이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아보험부터 해가지고서 사보험을 많이 들어놔요. 당관낭종의 어, 그 수술, 로봇수술 비용이 사보험에서 어, 회사 뭐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한 80% 이상은 어, 그 보험이 어,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당관낭종 어, 로봇수술을 하고 나서 어, 드는 그 비용은 한 몇백 그선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은 당간낭종의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잘잘 잘 수가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는 꼬박 밤을 샜어요. 늦게 들어오고 10시간 넘게 수술해서 피곤한데도 아, 수술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면 어떡할까, 저거 남아 있는 조직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그 밤을 꼬박 새웠는데 로봇 수술하고 돌아와서는 푹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거 비싼데, 그냥 복관경으로 하는 것이 어때? 복관경이 힘들면 그냥 개복하는 게 어때? 어, 비싼 수술 그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결국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일단 제가 챌린지 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시작을 했고 그 장점이 있다고 해서 지속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범으로 커버를 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 지금 보편화 돼 가지고 뭐 몇백 몇천뭐 천만 원 넘게 몇 천만 원뭐 이렇게 어, 시술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진짜 더 고차원적인 수술이죠. 근데 그걸 뭐 천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해서 어떤 그 죄책감이나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흉터도 적은 그런 수술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어, 충분히 그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상도 사실 이빨 두 개보다 어 적은 그런 보상이 지금 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로봇 수술이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결국 로봇 수술은 안전하고. 어 선택된 환자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선택도 있지만, 어, 아직은 로봇 덩치가 크기 때문에 6kg 이상 되는 환자에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어, 로봇 수술은 어,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얻는 이득이 어, 최소 침수 수술에 그 얻는 이득을 그대로 어, 얻고 있고요. 어, 아직까지 제가 로봇 수술을 어, 어, 권유해서 어, 뭐 사범이 되는 분이 그 가격이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어, 웬만한 어, 보호자들은 어, 비록 비싸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긴 강의 어, 들어주셔서 감, 감사드립니다.